VLOOKUP으로 문제를 풀라고 했죠 첫 번째 있는 값이 찾는 값입니다 a3셀에 w가 있으니까 이 w를 가지고 찾으라는 겁니다 어디서 찾으라는 거냐면 e3부터 f6에서 찾으라고 합니다 그럼 이 범위죠 근데 이 범위에서 찾아야 되는데 두 번째에 있는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죠. 이두 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올 건데 u e 면 유사 일치면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펄스면 정확하게 일치하면 가져옵니다. 이제 W는 W 값을 정확하게 가져올 수 있죠. 그러니까 펄스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는다 틀린 거죠. 이제 펄스 중에서 이 참조하는 표를 보면 고정을 한 해가 있죠. 달러가 고정이죠. 달러를 하면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 어...여긴가요? 뭐 여기에 감옥을 넣고 싶은데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면 고정하면 여기가 움직이지 않지만 고정하지 않으면 여기가 한 칸씩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 워드가 위에 있다면 워드를 참조 범위에서 빠지게 되니까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야 되죠 반드시 참조 범위는 고정해야 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없는 값을 찾고 있다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 에러가 발생하면 공백으로 처리해라 라는게 이 문장의 뜻이죠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되죠 ifError는 그냥 이렇게만 적겠습니다 ifError는 오류가 아닐 때쓸 value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류일 때쓸 값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value에는 오류가 안 났을 때쓸값 그걸 여기서는 VLOOKUP으로 썼죠 그 다음 VLOOKUP으로 오류가 발생했 했을 때쓸 값으로 공백을 썼습니다. 그 다음 2번을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디카운트를 썼는데, 어, 디카운트하고 디카운트 a는 다른 거죠. 디카운트는 숫자만 셀수 있습니다. 그 다음 디카운트 a는 볼의 약자죠. 그래서 모두기 때문에 비어있지 않은 건다셀수 있습니다 그러면 a1부터 d5까지 라고 했죠 a1부터 d5까지 이 표의 범위에서 2라고 적으면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열을 가지고 세겠다는 거죠 근데 이두 번째 열을 보니까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글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디카운트는 숫자만 셀수 있기 때문에 얘는 하나도 세지 못해서 0이 나옵니다 그 다음 디카운트 A로 세게 되면 이제 여기 글자라도 셀수 있죠 숫자, 글자 다 되죠 이제 F2부터 F3까지 몸무게가 70kg 이상인 사람을 셀수 있죠 70kg 안되니까 빼고 두개가 되니까 이거를 두개를 세서 2라는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dcount a1부터 d5인데 세 번째 걸 쓰라고 했네요 세 번째는 키인데 키는 숫자죠 숫자이기 때문에 dcount로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70 이상인 사람 두 개를 셀수 있기 때문에 얘도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dcount a는 당연히 되니까 세 번째 숫자여도 셀수 있죠 그래서 2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건 1번이 되겠네요